No battery. Oh shit. 오늘은 o 새로운 to 어 하고 싶 a 만 지금 a 금은 밖에 있어서 going to go to a c e t o i o n t o c h e p tour. I'm o i t h e p I'm i n g h e u r o i n t u i o n to o I'm o n to to p n o t h e r n o a h e o r t h e a p o r i o h e a u r i n o to e o u i n t a h e o r i h e a o r m n h e o u r m i e o m h o u e 새로운 집, 하이. 이사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저는, 예 저는 이거, 많이 샀어요. 이거, 이거 샀고, 이거도 샀어, 이거도 샀어, 이거도 샀어. 샀어. I got a lot o <목소리> 로운 집, 여기. 이니 <laughs> 번어었어요. I don't have password so I cannot go into my house. 아, uh, 네. 그거 밥아직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요 거기에서 먹었을 요 바보 아니, 에요아앞아로 네. 있어요 니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웃음> It must be broken. It's done, right? Why is it no, no reaction? Any response? Usually. How many times <laughs> s 아직, 아직 대답 없어요. 여기 기가 없어요. 저는 기가 없어요. 지금 <웃음> 여기 가기 전에 아무도 봤어. 그냥 여기 왔어. 언니, <웃음> 왜? 우징어, 어느 우징어, 먹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Holy shit. How are you, Gabe? Oh, the cat did h i me on t h e r y I'm going to die. I'm a girl. I'm a girl. I'm a girl. I'm a girl w h o sweat. Wow, I'm s o i n g to go. Mmm. m m 와, 내가 티슈 없어요. 안오 티슈. 이아 초심 찾으려고 하당 먹방을 해버린에 크크룩빙 뽕. 어두 먹방, 바 바다 먹방, 바다 먹방. 오케이 조금만 지금은 칩 주인님 메시지 찾아봐. 오늘 홀리데이요? 홀리데이야? 아, 오늘은 일요일 맞아요. 어, 아, Sunday. It's because Sunday. 어떡하지? 그럼 다음에. 음, 밥을 많이 먹어. 막지만 진짜 엄청 맛있어요. Hmm. Maybe his office here. Okay, I'm h e r Don't show outside o f house for your problem. Right. Right. Okay, okay, okay, I don't have another phone. Okay. Okay. Oh, I don't have another phone. Okay, 어요 o k a y I'm u e r e Oh, okay, I'm here. 아, 이사, 이사 오는 날 하세요. 청소는 해누 왔습니다. 이사 하, 이사 오시는 날 하세요. <laughs> He said, do it, do it on the day you move. <laughs> I bought everything. Yeah, but. What the hell? I didn't know that. I bought everything with me to clean. 이게 다 샀어. 청소하고 싶은데. 뭐야, 이게. 저는 그냥 칩, 칩 앞에 밥 먹었어. I just ate in front of my house. That's it. What the hell? I come here to eat. 이거 좋은 식단이야. 음, 잠깐만요. 야, 이거 뭐야. 그거 새로운 집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 이거, 배터리, 배터리 철시해야 돼요. 배터리 없을 것 같아. No battery. 열어주세요. <웃음> 야, 이게 뭐야. I just waste my time. I'm n g e m g t I'm e I'm s o i n g e h e I'm o n e i n t to e n to u t I'm u s t e t i n g u s t h o u s e o h house. i s e t i n g i n t h e o n to t h e o o I'm s o e e